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양 지수가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모든 종목이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그 중에 오늘은 이제 효성 코오롱에 가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시장에서의 강세 업종 역시 어제에 이어서 제약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두 번째 화장품주 그대로 이제 또 어, 순환하면서 그 동안 이제 안 올랐던 것 종목들이 이제 오르는 모습이고 웹툰 관련주 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강세 업종들을 보면 특징은 다 중국과 연관이 있죠. 중국 시장이 그만큼 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 이 중국 봉쇄 해제 관련해서 이런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던 건이세개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코롱 효성은 습, 수소 관련주 그리고 스판덱스 관련주죠. 그래서 어, 스판덱스 어, 얘가 이제 섬유 산업에서는 가장 고부가 가치를 지닌 섬유죠. 그래서 어, 만,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어, 이 대장이라면 이 효성이나 코오롱은 양대 산맥이죠. 우리나라 스판덱스에 어, 그래서 이 중국이 글로벌 스판덱스의 거의 60%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이나 코오롱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중국 봉, 해제 관련해서. 그런 배경이 있고 지금 그동안 이제 효성이나 코롱을억눌었던그이 뉴스를 들을 보면 중국 봉쇄 또 고유가 이게 가장 크죠. 지금 보면 이 하락하는 요인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봉쇄되면서 또 스판덱스 공급량이 좀 늘었고 수요는 이제 봉쇄되면서 이제 감소돼서 스판덱스 가격이 그동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트의 모습도 어, 나락으로 이제 같이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스판네스 가격이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고개를 좀든 모습이고. 어 그리고 그동안 그이 효성을 눌렀던 중국 봉쇄 어이 해제가 되고 또 고유가 지금 100달러가 넘었었던 유가가 계속 이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닥권에 있었던 얘네들이 이제 움직임을 좀 보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이 효성 코롱에 대해서 한번 현재가 또 위치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어, 이 효성 첨단이가 오늘 가장 그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아, 그 효성 T.N.I가 이제 가고 있었고 얘가 약간 이제 뒤쳐졌지만 이제 어느 정도 보조를 마치면서 올라오는 어,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이나 효성은 뗄래야뗄 수가 없죠. 이 원사하고 얘는 이제 스판덱스로 만들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임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종목으로는 그리고 또 효성인더라 TNC는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지만 얘가 이제 스판덱스 세계 1위죠. 그리고 코오롱인더는 이제 스판덱스도 하지만 이제 산소 제어 장치 수소 쪽에 산소 제어 세계 1위, 1위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이 그리고 퍼는 얘가 이제 4배 수준 코오롱글로벌이 4배 수준에 있고 또 코오롱인더가 어, 이 1, 2, 3분기에 5천원을 벌면서 퍼는 이제 9배 수준. 그리고 코롱은 이제 지주사죠. 얘 지주사. 얘는 이제 2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아, 지주사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할인을 많이 받고 PBR도 0.33배 수준.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가장 그 작년에 배당을 많이 줬던 건 주당 5만 원을 줬던 TNC 그래서 이 13%가 나옵니다. 현 주가 대비해서 5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지만 어, 하지만 지금 1, 2, 3 분기에 어, 누적해서 이제 마이너스 44원 정도 이런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어, 이 배당 수익률 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정 어, 정확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 얘네들은 이제 거의 2% 정도, 어, 2% 대에 이런 배당을 주는 놈은 이제 코롱 글로벌 첨단이 이런 어, 종목이죠. 코롱 인더, 코롱 정도가 이제 2% 이 어, 정도의 배당을 이제 어느 정도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이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또이 효성 화학이 아 얘가 엄청 이제 속을 새기면서 거의 바닷건에 있었습니다 1 2 3북이 두 개로 이제 큰 적자 폭을 보였고 어 얘가 이제 베트남 공장이 본격 이제 가동을 하면서 아무래도 초기기 이 때문에 어 이런 그 수율이 좀어 낮게 나오는 이런 경향이좀 보이고 있고 얘는 이제 폴리프로필렌 세계 1위, 삼브라질소 세계 2위 기업이 이제 효성화학이고 또이 수소 부생 수소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효성화학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더 이상 추락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어, 강한 지금 지지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롱 쪽에서는 어, 또 중요한 게 이제 제약 쪽의 코롱 생명과 이 움직임은 오늘 이제 별로 없었죠. 티스, 티슈 s 진이나 생명과학 이게 골관점염 쪽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이제 감기약, 원료 의약품 이런 쪽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뭐이 제약적인 움직이면 이제 코롱 인더라든가 이제 코롱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이런 흐름을 좀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충전 국내 1위죠. 그리고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 건립 중공업입니다. 오늘은 거의 이제 요 요 앞에 있는 종목에 비해서는 좀 반응은 좀 없었던 실적이고 어 그럼 다음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효성첨단입니다. 오늘 5% 가까이 이제 반등을 했고 지금 보시면 6 1선까지 어 지금 뭐 밀렸던 상태죠. 어 지금 40만 원대에서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이제 밀리면서 6 0선에다 있었던 어 효첨이가 오늘 이제 반등을 이제 큰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주체는 어 지금 이제 어, 외국인이 조금 이제 입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죠 금융투자 쪽어 다음은 이제 코롱글로벌의 모습입니다 이 보시면 이제 대장주 어, 건설주의 대장주 노릇을 이제 톡톡 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거의 두배 가까이 를 어, 올랐죠 지금 13,000원대에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정도 차익은 이제 필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 샀던 물량들이 정리가 좀 돼야 되고 그리고 어 보시면 이제 웨인이 떨어질 때마다 이제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 그리고 이제 어느정도 손실물량이 좀 나오죠 이렇게 중간에 그리고 기금은 좀아직좀 매도하는 이런 추세에 있고 어 그래서 얘가 어느정도 이제 안착을 해주려면 이제 물량이 충분히 지금 이제 갭까지 이제 메우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아 요게 요기에 있는 물량들 지금 여기까지는다 수익구간이죠 여기 보시면 은 2만 어, 지금 22,000원 이 밑에 사신 분들은 다 수익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위에 있는 물량이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여기 어, 요 물량이 이제 많이 터졌던 물량이 여기까지는 이제 기간 조정이 이제 필요한 위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횡보를 하면서 어, 털고갈 건지 아니면 상승시키면서 이 물량들이 어, 이제 자기 이제 본전 가격까지 오면 이제 어, 어느 정도 이제 털고 가면서. 어 그래서 이제 안착이 될 건지 이2 1선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 원이 더 올라서 이2 1선까지 오르면 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이익이기 때문에 이어 물량이 관건으로 어 보여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되는 될 시기가 이제 언제가 될지 어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코롱 인더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출발은 거의 비슷하죠. TSTNC나 어, 첨단이나, 효, 첨이나 뭐, 비슷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얘도, 어, 보시면 이제 61선에서 계속 이제 부딪히면서 61선을 뚫기, 어, 참, 참이 힘든, 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요 61선 라인 대를 하지만 이제 오늘 의미 있는 이 2% 반등을 해주면서, 어, 61선에 이제 살짝 이제 올라 탄 모습이죠. 그래서, 아, 어, 요게 이제 더, 어, 추세적으로 요 61선까지 완전히 넘어지면 이 심리선이 니까이 61이. 어, 여기를 넘어주면 어, 조금은 더, 어,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거 보면 이제 입질이 이제 외인이 조금 이제 이틀 연속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효성화학입니다. 보시면 이제 가장 아픈 손가락이죠. 이 효성그룹주 중에 이제 부채비율도 이제 상당히 높아져 있고 어 지금 37만 원대에서 이제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난 상태죠.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 어, 정확히 이제 여기서 어, 바닥을 찍고 이제 오르면 이제 이중 바닥이 되는 거죠. 요저저 전저점을 더더 어, 더 이상 이제 요 밑선까지 하열를 하지 않고 이제 반등을 해 준다면 또 여기서 어느 정도 어, 단기간에 어느 정도 상승은 어,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요 10만 원 선을 또 이제 위협하면서 여기를 추락하면 더 추가적인 하락도 할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대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리고 이웨인은 오늘 이제 소폭 매수를 해줬고 좀 기금이 이제 계속 좀 매도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 이렇게 오늘은 한번 효성과 코오롱, 어 우리 야, 우리나라 이, 어, 스판덱스 양대 산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중국 봉쇄가 완전히 이제 해제되면서 어 이들 두 개의 그룹들이 어, 바닥에서 이제 살아나기를 한번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